타이틀리스트에서 만든 골프볼은 1949년부터 현재까지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전세계 투어무대에서 70%가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틀리스트가 제트블랙 컬렉션으로 2020년 기어를 선보였습니다. 바로 영상 속에 있는 투어백을 포함해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노브레이크입니다. 얼마전 골프용품에 별 관심없는 제 눈을 단박에 사로잡은 골프백이 있었습니다. 이 투어백은 지난해 8월 PGA투어에서 먼저 공개되어 화제가 됐고 더 CJ컵에서 저스틴 토머스, 임성재, 안병훈 등 19명의 투어 선수들이 사용하였습니다. 고급스럽고 견고하게 설계된 이번 투어백은 뛰어난 내구성을 갖고 있다고 제조사 측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카리스마 있는 블랙을 바탕으로 강렬한 레드 컬러의 포인트 그리고 화이트로 새겨진 타이틀레스트 로고로 역대급 디자인을 뽑아냈습니다. 쓱 쳐다보기만 해도 최상의 골프백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직접 구매했습니다. 공식 판매가격은 75만원입니다. 정말 후덜덜합니다. 어지간한 골프백에두 배가 넘으니까요. 물론 대리점에서 각종 행사를 통해 그것보다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만, 그래도 비싸긴 합니다. 어? 우리집 귀염둥이 좋고도 새로운 캐드백에 관심이 가나 봅니다 클럽을 넣는 곳은 5개로 분할되어 있고 벨벳 재질이라 클럽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형은 다시 봐도 멋집니다 비싸서 멋진게 아니라 멋져서 비싼거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브러쉬드 처리되었고 마르모 킬팅으로 마감된 힙헤드는 탄탄하고 견고해 보입니다 손잡이도 손에 닿는 부분은 벨벳 처리가 되어 있어 감촉이 좋네요 여기는 자석식 귀중품 포켓입니다 귀찮게 지퍼 열었다 닫았다 하지 않아도 되어서 편리합니다 다른 포켓들도 이런 자석식이라면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어깨끈은 3점식으로 투어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백의 아랫부분도 힙패드와 마찬가지로 퀼팅 처리가 되어 있네요 고급스럽습니다 눕혀서 볼까요? 이렇게 브러시드 처리가 된 표면은 잘 긁히거나 하지 않아서 실용적일 것 같습니다 이곳은 힙패드입니다 엉덩이가 닿는 부분이라 마찰이 강할 것 같아요 바닥까지 정말 세심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앞주머니에 커버가 들어있습니다 액션캠이 아니다보니 혼자 들고 찍는게 참 어렵네요 내부에는 메쉬 포켓이 양쪽에 자리 잡고 있고 앞면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후드커버를 씌운 모습입니다 재질이 독특한데요 폭신하면서 탄탄한 느낌입니다 레드 포인트로 방수 처리된 지퍼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독특한데요 기능적으로 어떤 편리함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깨 패드는 아주 폭신하고 부드러운 재질이라 만지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무거운 캐디백을 운반할 때 아주 좋을 것 같네요 힙패드도 탄성이 있어 우리의 소중한 엉덩이를 보호해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미드사이즈 캐디백과의 다른 점몇 가지는 디자인과 크기 등이 있는데요 풀사이즈 투어 백의 모든 지퍼들은 이렇게 방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천시에 비에 젖을 일은 없겠네요 사이드의 블랙 패널도 그냥 검정이 아니라 벌집 모양의 독특한 모양이라 굉장히 고급스럽고 스크래치에 강할 것 같습니다 화이트로고는 폴리 재질 같네요 깨끗합니다 아까 스쳐봤던 바닥면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탄성이 있는 재질을 추가하여 받침으로 사용했습니다 굴곡진 곳이나 울퉁불퉁한 곳에서도 어느 정도 균형을 잘 잡겠네요 위에서 봐도 진짜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급백에 문제점이 몇 가지 보입니다 어, 안 돼!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지퍼가 자꾸 걸려서 손으로 잡고 애를 써야 올라갑니다 재봉의 한계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렇게 걸리면 반드시 두 손을 써야 합니다 두 번째 단점 이 투어백은 실제 투어 선수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캐디들이 들고 있는 백에서 공통점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눈치 채셨나요? 투어에서는 후드를 완전히 떼어버리고 오픈한 채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형 투어백도 완전 오픈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입니다. 일반 골퍼들은 실제 필드에 나가면 골프백은 카트에 싣게 됩니다. 그럼 캐디가 와서 후드를 뒤로 접치고그 안에 클럽 커버 등을 넣게 되죠 그런데 이 신형 투어백은 후드를 뒤로 접히려면 모든 똑딱이를 오픈하고 위로 완전히 벗겨내야 합니다 정말 귀찮습니다 아! 끝으로 2020년 제트블랙 투어백의 장단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이 리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